그렇게 맛있어? 응. 그걸 말까. 진짜 맛있게 만들어줘요. 네. 엄마 지금 사람 만들었어요. 뭘때 <웃음> 뭐, 흔든다? 토핑 하나. 너무 맛있. 자, 코주코주뭐 대코 <웃음> <웃음> 보거스 피자. <웃음> 보거스 피자. 좋다 지금은보거스 <웃음> <집어로> 피자. 응지소 피자. 보호었 피자. 엄마 어 피자. 보호소 보호소 봐자 보호소 피자. 보호소 피자. 보호 피자. 피자. 보호소 피자. 보 피자. 잘 됐다. 와 대박. 뜨 맛있는 피자 완성. 오, 내가 만든 피자. 와 정모 피자. 별 피자 별 피자. 아무어 있어? 조가 조보다더 맛있어? 어떻게, 진짜 맛있어? 음 그렇게 맛있어? 응. 음. 과거까 <웃음>